갈래? 싱쿡 짜자잔 둘다 후라이터 간장 시키고 싶었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핫 쇼킹 크림이랑 아저그고린트 응? 음. 이렇게 좀는 찍어 먹을 거고요 이것도 갈릭 마요 소스고 맛보니까 짜요 소스 응? 달이니까 양파랑 먹어야겠죠? 이렇게 요와 진짜 저희 결혼생활에 대한 기준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고기 추가하고 도가니 추가해서 이게 26,000원인가? 고기 추가 6,000원에 도가니 결혼식이라던가. 추가. 에러 배식 됐어요. 남박이 카레하고 파스타, 소시지 치고 소값까지 해서 다먹었습니다 프라닭을 5만원치 시켜먹었으니까 그 뭔지 모르겠지만 네? 시장에서 사온 넙적다리와 오리운제 요게 15,000원? 한 마리? 이게 만원 소스는 칠리소스랑 머스타드랑 쌈무 사어요 그리고 이쁘다는 이쁘다로 표현하시더라고요. 그게 언제 또왜 아줌마들이 서울 난사라고 이쁘다고 놀렸어요? 아니요. 저 말고 지오씨. 저한테 지옥씨 지오 이쁘냐고. 저는 저한테... 일본생은 처음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걸 기대하셨죠? 응. 촬영 때면 그러겠죠? 근데 지금 손을 못채기 싫어고 저는 이제 그만 마라고가 지금 원하는 숫자를 거하는 기라! 아, 뭔가 아쯔쯔데요 탄산이 빠지면 쯔쯔쯔 탄산. 그래서 또 빠지면.. 저는.. 짠 저는... 혼술하면서 드라마 보는 거를 최고의 낙으로 생각해요 근데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혼자 하루에 두병씩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술을 먹는 시간에 제가 술을 먹는 게 먹고 싶어서 먹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 먹어야지 하고 있다가 아 오늘 할거 없네? 심심한데 술이나 한잔 할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시간에 라이브를 하자. 아마 추석 끝나고 되겠죠? 아니 술치준 분이 안 와요. 연락을 안 받아요. 다른 장비다 사는데 한 6,7만 원씩. 어? 근데 집 근처에 시장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마트에서 이 정도면 그래도 한 12,000원 할걸요? 마트에서도? 비싸면 5,000원? 근데 거기는 또 제가 직접 구워야 돼요 근데 굽는 게 우리가 기름이 많으니까 자집방에서 해먹기가 좀힘아어 시장에 굽는 그런 말고 오빠랑 펌트 할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들 제가 먹는 것만 보고 싶어 하시겠지만 말을 좀 많이 하는 게 밖에서 밥 먹을 때말잘못하니까 먹는 것만 찍는데 말하고 싶어요 저도 평소에 와 다음에 먹방 때 여기서 닭다리 사서 먹어. 하지만 키스가 엔딩이. 일단은 그 이후에 시작되니깐 음. 그리고 사람들은 문자 끝! 음. 안명 호희